또 스킨케어까지 하고 와서 메이크업을 할 건데 일단 립밤 먼저 잠깐 발라놓을게요. 그리고 선크림을 사용할 건데 오늘은 이 제품을 쓸 거예요. 얘는 비건 무기자차 선크림이고 입구가 이렇게 좁은 데다가 약간 톤업 효과가 있고 되게 쫀쫀하게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벼운 메이크업 베이스 대용으로 쓰기에 괜찮았어요. 발림성은 그냥 무난한 무기자차 선크림 정도 느낌이고 엄청 막 로션처럼 발린다거나 너무 뻑뻑하게 발린다거나 하지 않는 딱 무난한 정도, 진짜? 약간 달달하고 상큼한 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톤업이 톤업이라고 해야 할지 백탁이라고 해야 할지 약간 애매한 딱그 중간 정도 느낌 근데 요즘에는 그냥 백탁한라도 톤업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막 엄청 이 톤업 효과가 오래가진 않지만 바르고 나면 피부 결이 되게 매끈매끈하고 이렇게 쫀득쫀득해지거든요. 끈적이진 않지만 프라이머나 베이스 바른 것처럼 매끈해져가지고 이 위에 메이크업을 올릴기가 오래... 특히 좋더라고요. 슥슥 펴 발라가지고 살짝 두드려서 피부에 착 붙게 해준 다음에 끈적이지도 않고 너무 뽀송하지도 않고 그냥 원래 내 피부 상태 같은 느낌으로 마무리가 돼요. 제가 요즘에 선크림 이렇게 꺼내놓고 쓰는데 이거 원래 선크림 추천 영상을 찍으려고 했거든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 쓴게 이거 엘리샤코이 올데이 마이드 선크림이고 가벼운 베이스처럼 쓸수 있는 거 이거 유세린 선크림이랑 로레알 선크림은 지금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그냥 계속 쓰고 있는 건데 이 로레알 선크림은 메이크업하기 전에 피부 상태가 좀안 좋을 때 사용하면 메이크업을 되게 신기하게 잘 먹게 해줘요. 그리고 이 유세린 선크림은 그냥 무난한 선크림 그리고 이거 프레비츠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거 가볍고 보송한 선크림이라고 집에서도 바르고 있을 때 있고 밖에 외출할 때도 간단하게 외출할 때 너무 끈적이는 거 불편할 때 이거 바르고 이거 달바 선크림도 예전에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요즘에 집에 있는데 크림 바르기 좀 귀찮을 때 크림 대신에 그냥 발라요. 그리고 미세먼지 심한 날은 무조건 이거 미샤 세이프 선블록 사용하고 그리고 이거 에크멀 선크림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거 무거운 느낌이 드는 진짜 메이크업 베이스 같은 느낌이라서 완벽하게 메이크업을 해야 할때 이럴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바로 파운데이션을 바를게요. 이거 헤라 실키 스테이를 바르겠습니다. 오늘도 이 스파츌러로 이렇게 해서 펴 바를게요. 진짜 매끈하고 바르기도 편하고 표현도 너무 예쁘고 답답하지 않으면서 깔끔하게 밀착 잘 되고 그래서 최근에 써본 파운데이션들은 다 마음에 들지만 이것도 특히 마음에 들어요. 이 퍼퍼는 필리밀리 무슨 마카롱 퍼프인가 그런 건데 되게 엄청 가볍게 올려져요. 얘는 진짜 실키한 느낌이에요. 그 노세범 파우더 바르면 실키하게 뽀송해지는 마무리감있죠 그래서 이거 건조한 거 싫어하는 사람들도 쓰기 좋겠더라고요. 바크 있다는 얘기가 진짜 많던데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 짠지 좀된 파운데이션이고 옆에다가 바로 짜보면 이 정도 컬러 차이가 나요. 짜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면 조금 붉어지는 정도? 그래서 좀 화사하게 하는 거 좋아하면 한톤 밝게 골라도 될것 같아요. 블러셔를 먼저 하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말랑말랑한 점토 같은 제형이거든요. 밀리는 느낌이 없어가지고 편하게 쓰기 좋아요. 그리고 나서 경계는 이 스펀지로 살짝 해줄게요. 오늘은 파우더를 요거 쓸게요. 이거 엄청 가벼워요. 이거 진짜 제가 좋아하는 건데 이렇게 내장캡이 있어요. 그래서 파우더가 날리지 않으면서 좀 깔끔하게 쓸수 있어요. 살살 퍼프에 덜어가지고 퍼프를 반 접어서 이렇게 가루를 잘 묻혀준 다음에 눈두덩 이렇게 꾹꾹 눌러가지고 유 분기 잡아주고 얼굴 외곽 정도만 잡아주면 될것 같아요 뭉치지도 않고 깔끔하고 부드럽고 편안하고 브로우는 요즘에 맨날 너무 베네피트만 쓴것 같아서 새로운 걸 써보겠습니다 너무 물러서 뭉개지지 않고 적당히 단단하면서 약간 미끄러지듯이 발리는 그런 느낌? 점점 눈두덩이에 살이 빠지니까 쌍꺼풀이 자꾸 이렇게 두세 겹씩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 앞부분은 살짝 풀어주고, 이렇게 해서 눈썹 앞쪽에 조금 부드럽게. 쉐딩은 이거 약간 그레이 컬러가 들어간 걸로 콧대를 살려주겠습니다. 턱 라인도 그냥 가볍게 한 번만 쓸어줄게요. 그리고 오늘은 이 팔레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인스타에서도 엄청 핫했잖아요. 이런 컬러들이라서 당연히 발색 안될줄 알았거든요. 근데 발색도 너무 잘 되고 입자도 되게 굽고 펄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의외로 만족스러웠어요. 밝은 컬러로 눈가를 한번 좀 밝혀줄게요. 이거 그 체험단 신청할 때이 컬러를 할지 웜 컬러를 할지 고민을 하다가 아 뭔가 브라운 컬 집에 너무 많으니까 이거 해보자 신청을 한 건데 써보고서 브라운 컬러 할걸 그랬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컬러 자체가 내가 좋아하는 톤이 아닌데도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거면 브라운 컬러를 선택했으면 더 마음에 들지 않았겠어요? 이번에 새로 나온 컬러들 있던데 그거는 한번 사보고 싶어요. 좀 채도 높고 맑은 컬러들이라서 전 그런 컬러 진짜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얘가 그냥 음영을 이렇게 쭉 넣으면 되는 타입이라서 되게 사용하기가 편해요. 뭉치거나 하지도 않고 블렌딩도 진짜 잘 되고 근데 또 발색도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되게 잘 돼요. 음. 진하지 않게 마무리할 거예요. 이거 약간 보라색인데 핑크색 펄이 있는 컬러거든요. 요거를 살짝만 해서 이 앞부분을 이어줄게요. 아이라인은 피치씨거 브라운 컬러를 붓펜 타입으로 쓸게요. 얜또왜안 나와? 여러분 이렇게 붓펜이 안 나올 때는 저기 뭐냐 물티슈에다가 잘 닦으면 나옵니다. 저는 이거를 너무 안 썼더니 안 나오는 건가 봐요. 라인 많이 막했는데 가장 짙은 색 사용해서 아이라인을 살짝 풀어드릴게요. 오늘은 잠실 가가지고 젤리보다 음료 있는 그런 카페 갔다가 알라딘 갈 거예요. 오늘도 20% 애교살 그림자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눈두덩에 요거 글리터를 살짝 얹을게요. 손으로 하지 말고 요런 브러쉬로 올리는 게 좋겠어요. 딱 눈동자, 눈, 뭐냐, 가운데, 눈두덩 가운데에다가 손으로 하는 것보다 확실히 요렇게 조그만 브러쉬 쓰면 더 내가 원하는 위치에만 콕 올릴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언더에는 요거 핑크 에이드 컬러를 쓸 건데 얘가 베링 크림 섀도우가 있고 그냥 베리 섀도우가 있어요. 베리 크림 섀도우는 약간 쫀득한 타입이어서 베이스로 발리게 좋고, 베리 섀도우는 그 사각사각 발리는 타입이어서 단독으로 쓰는 게더 좋아요. 이걸로 애교살에 살짝 이렇게 지나가고, 화이트 펄을 올릴 겁니다. 지나가듯이가 아니라 살짝 이렇게 누르듯이 얹어야지 더잘 붙는 거 알죠? 이렇게 오늘은 큰 글리터 넣지 않고. 딱이 정도만 저 이거 뷰러 고무가 사실 너무 낡아가지고 바꿔야 되거든요 예전에 루나.. 뭐지? 마스카라랑 사은품으로 받은 거라서 이 고무만 따로 파는지도 모르겠고 저 요즘 진짜 조심조심해서 쓰고 있어요. 속눈썹 안 잘리게. 마스카라는 요거 롱래쉬 타입이에요. 롱래쉬 타입은 지그재그 말고 이렇게 빗어주는 게 훨씬 훨씬 훨씬 더 훨씬 깔끔합니다. 자기들끼리 이상하게 뻗친 섬유질들은 그냥 손으로 콕 떼줍니다. 언더도 살짝만. 아까 발라놨던 립을. 닦아내고 한동안 속눈썹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속눈썹 영양제를 발랐었거든요? 진짜 저는 안 믿었는데 속눈썹이 탄탄해졌어요. 속눈썹 영양제라는 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거구나 처음 생각했어요. 그리고 오늘 립은 요거 모브 컬러를 사용을 할 건데 얘는 브랜드마다 모브의 정의가 다 다른 것 같아. 되게 가볍게 발리는 타입이어가지고 공기 같은 느낌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건조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번진듯한 거한 다음에 이것만 바르면 너무 차분해서 또 요거를 가지고 왔어요 얘가 이렇게 보면 진짜 현관 같지만 부를딱바르면 좀 투명해지는 타입이었요 얘의 특징은 이 위에 실리콘 팁이었다. 그래서 손에 묻히지 않고 실리콘 팁으로 이렇게 문질문질하면 조금 광택이 살아나요. 그리고 또 바른 직후보다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광택이 더 올라오는 타입이고 그리고 오늘 하이라이터는 여기에서 저는 사실 이 컬러는 너무 진해서 잘안 쓰고요. 제일 밝은 거랑 가운데 컬러만 살짝 섞어서 눈썹 뼈 콧대 눈 앞머리 이 정도만 합니다. 그리고 까먹을 뻔했지만 픽서. 사실 이거 말고도 픽서가 여러 개 있는데 다른 거는 다 안쪽에다가 넣어놔서 꺼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코넛 향이 너무 좋기도 하고. 오늘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렇게 자연적으로 말리고 옷 갈아입고 와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옷도 갈아입고 머리도 살짝 하고 왔는데 오늘은 머리가 좀 망했네요. 그리고 옷은 이런 이게 투피스거든요. 이렇게 치마랑 블라우스 세트를 입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준비 다 했으니까 오늘 이제 외출하도록 해볼게요.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